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널 저를 아껴주시고 경계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조언을 주시고 충고를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질책도 주시고 그리고 시청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자유도 늘려주시고 마지막에 다시 다음 패을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왔어 기능자 하빙 트래블러 미스터 아니 오늘은 제주도에 있는 쇠수각에 가보겠습니다. 쇠수각 발음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해수각은 이 해변의 바다와 육지가 이게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해변입니다. 이렇게 쇠수각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다이면서 이렇게 시큼한 모래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비 오는 모습이 보이죠? 제가 소리는 죽였기 때문에 소리는 아마 들리지 않을 겁니다. 내 앞에 비가 들어지는 모습이 보이니 이렇게 세석각 앞쪽 해변을 지나서 세석각의 사층각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나 멋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에 이렇게 큰바위들이 아, 있고 가끔 여기 배가 뜨나 봅니다 배의 모습도 있고 간간이 관광을 오신 분도 보이 제가 중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꽤나 아, 시간을 두고 빗길을 여기 세속각까지 왔습니다. 세속각 앞모습이 보입니다. 예, 네. 구두에 이렇게 대를 정각을 해놨네요. 지금 바닷물이 하층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예요. 파도가 굉장히 심하게 치고 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속각 보겠다고 방강 오신 분이 내분 계시네요 카메라에 잡히는 거 보니까요 저는 저 위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각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서 영상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주여행을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기회를 가지신다면 한번쯤세석박 모습을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일찍이 한번 가보고 이번에 다시한번더 세석박 모습을 보기위해서 동기에서 한번 더 가봤습니다 그러니 또 옛날에 보지 못했던걸 새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행은 한번가서 그 장소를 완전히 다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기회가 되면은 또 같은 장소에 가셔도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생각이 커지해않고아니지만 그래도 바다와 하편이 만나는 이시 속방,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즐거운 시간으로 가질 수 있다 생각이 있나요? 오늘은 제주 서귀포시 쪽에 있는 해수욕에서 하천과 바다가 만나 잘 어우러진 바위와 철벽을, 오케이, 알았그럼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